자 이제 색채 미술 심리. 자 색채 미술 심리는 색채 미술 심리는 완벽한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이 색상이 조율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뭐 미술심리 하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갖고 무슨 색깔 이거는 지 개인적인 생각이지 모든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의 색상의 유형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색상을 유형 그러면 우리는 3 4 5 6 7 8 9 이런식으로 색상을 푸는거예요자 그래서 이 색채 미술심리의 대상은 제 처음에 뭐라 했어요 애기가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 모빌로서 우리는 색상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나가는 거. 그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힐링이에요 힐링. 무조건 그 색깔이 많다 해갖고 다양하다 해갖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모빌도 여러가지 복잡하게 되면 애기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색상도 음.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하는거예요 훈련할 때 나중에 이거 보게 되면 알 겁니다 엄마가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여기에 우리는 노란 모빌, 노란 뺑아리 모빌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은 엄마의 심리를 테스트하게 되면 이것을 달 것인지 강아지를 달 것인지 다 알게 돼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색상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상의 가장 근본, 자연의 위치에서 이 자연에 있는 자연의 위치에 따라서 이 색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색의 삼원색이 뭘까? 빨강, 파랑, 파랑추간, 발로파, 빨파노빨파노 발로파랑, 발파노. 어, 발파노. 빨강, 파랑, 노랑. 색의 삼원색. 빨강, 노파라 그러면 빛의 삼원색은 뭘까요? 검은색, 흰색, 브라 흰색,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아니, 흰색. 검은색. 엥. 아, 그럼 우리는 건물의 색이다. 몰라요. 이 질문도 그럴까요? 브라색 파란색, 그래, 제일 똑똑하네. 아이 참말로. 자, 색에는 색의 삼은 색과 두 번째는 빛의 삼은 색이 있어. 이거는 빨파노. 이 빨파초. 빨파초에요. 그러면, 빨파노를 합쳐나갔고 색상을 그리면 무슨 색? 검정색. 검정색. 그쵸? 이거는 검정색이 되고, 빛의 삼은색을 우리는 합쳐놓으면 무슨 색? 흰색. 흰색. 그러면 색에는 색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일단 손해줄 가이죠 검정색. 검정이 흰색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색을 합치이 색을 합시기 때문에 검정색이 되는 것이고, 이 색을 합시기 때문에 흰색이 되는 거야. 근본은 우리가빨판노야빨판노초빨판노초 아, 4개에, 우리 여섯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색상이 무슨 색? 아니, 우리가 저 하늘에 보면 이런 색이 있잖아. 파란색, 그 파란색. 말고, 이 동그랗게 있는 색. 그럼 응. 이시 우리가 근본이 빨주노초 파란바 일곱 개다. 그치? 빨주노초 파란바잖아. 일곱 개색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 색상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자연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일곱 개 색에, 이 색의 삼문색과 이것이 하게 되면, 흰색과 어떻게, 검은색 총합시면몇 개? 아홉 개, 아홉 개. 것이 바로 아 개. 색의 모든 거예요, 저게.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어떻다 뭐이 속에 뭐가 있다 이런거 아무 의미가 없는거예요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수리에요 수리. 이것이 바로 수리법칙이 여기에 적용되어있는거예요자 여러분들은 이 카드속에 오늘 정말로 <웃음> 여러분들은 강한거 표현할거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어, 6번에 유, 유, 어, 알파벳으로 6을 해갖고 파워라는 것이 있어요 파워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이에요 그럼 여기는 3이라는 숫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색의 3은색은 사면세,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기해낸 거예요 색의 3은색 속에는 그 다음에 빛의 3은색에는 이파워예요 얼마나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표출해 했는... 그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야기하면서 막 하나가 쓸데없이 아, 이 세계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그 숫자를풀때 수리 사주를 풀 놓을 때도 참 논리에 따라서 푸는 거지. 똑같은 논리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와 기체다 기체, 기운과 기체라는 거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요 자, 색의 삼원색은 나의 것이요, 나의 기운이요. 빛의 삼원색은 외부에서 표출되는 기운의 색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색상이에요. 이 색상에는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수리 법칙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르겠지? 2, 3, 4, 처대 이제 천수 진리법부터 그 순번대로 이것이 쫙 가는 거예요. 자, 네 개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운을 갖고, 뭘, 뭘 나타낼까? 네 개는? 보여줘야 되겠네. 여기에 휴면과 퓨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휴면, 퓨플. 인간과 사람이다. 그렇게 인연이다, 인연 자, 여기는 세계의 삼원세계는 사원세계는, 제가의 사원세계는 인간과 인연의 관계를 우리는 풀어나가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선생님을 선택해가지고 색깔을 넣을 것인가. 내 여기와 갖고 누구를 위해서 넣을 것인가 하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겠나 가장 강한게 선생님인데 좋은 감정이 있으면 선생님인데 좋은 감정이 실려져 있고 나쁜 감정으로 이루어 있을 때는 어떻게 선생님인데 별로 불만이 담겨져 있는 거야 무슨 뭐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지금 상태에서 인연법을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데 어떤 색상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딱 정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딱두 개를 양면화 되어 있어요. 항상 공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을 딱 찍었으면 어떻게 나는 선생님인데 좋은 감정으로 지금 이 일이 증개되고 있다는 거예 그러면 내가 나쁜 감정으로 이 선생님이 찍었을 때는, 선생님인데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에이, 선생님 바꿔보면 안 되지. 그러면 아기를 어떻게 해. 그 볼만이 뭔지를 터치해갖고 바꿔줘야 되는 거야. 또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웃음> 그래서, 이거는 타로카드보다 더 재밌었어요. 이게 힐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집단에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어른들인데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오라는 것은 우리는 다섯 가지 색이라 했다. 그죠? 다섯 가지 색이 여러분들 어디서 있을까? 오행. 오행해보면 곤란하고. 오방색. 오방색. 오방색이에요, 오방색. 오방색에는 우리가 오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녹색과 고동색을 갖다 이어놨어요 <웃음> 이건 오방색이 아니에요 음, 뭐 체질하는 사람들은 어디 고동색이고 녹색이고 이런 것들 이건 오방색이 아니에요 오방색이 아니에요 청색 청색 응? 그것이 바로 오방색이에요 오방색을 무시하면 안돼요 오방색은 모든 색의 근본이 오방색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정색, 청색 자 그러면 오방색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보여줘야 되겠지 자 여기에 오방색이다 이게 뭐가 반응과 행동이라고 하나 적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 비헤비어 행동을 심리에서 행동을 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이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항상 반응과 리액션. 행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요. 그러면 나는 이 감정 있는 선생님인데 아니면 좋은 선생님인데 나는 이 선생님 말만 천하를 잘 듣고 있는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 심리는 어떤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있는 것인가? 리액션. 응? 리액션. 비헤비어! 행동! 행동! 비헤비어!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과 행동을 풀어내는게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가는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신기합니다. 근데 카드가 없어갖고 내가 지금 뭔한데 우리 박원장님이 또 고생을 좀 하는 게 이제 방사암 치해래요 그냥 무조건 방사암 치료자 빨리 하라고. 어젯. 잠이 안오다아 이거는 다그린다기 때문에 잠안올 필요 없다. 막 카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오방색이에요. 누구 말 때는 색상이 어떻게 오행색이고, 이거는 말이야. 그런는 논리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대로 내로 논리예요, 논리. 오케이? 네. 자, 그럼 5까지 끝났잖아. 3, 4, 5는 끝났지. 3은 어떻게? 에너지와 기체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이건 종류가 다를 때 쓰는 거예요. 4는 어떻게? 인연법을 우리는 풀어내는 색이에요. 그럼 5는 오방색인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풀어가는데그 다음에 6은 뭘까? 응? 6은 여기 해놨잖아 3 플러스 3이 6이다 응? 3 플러스 3이 6이다. 아까 지금 우리는 삐의 삼은색과 색의 삼은색이 합쳐져서 이 6의 6으로 우리는 둥갑을한거요 변신을 한거에요 여기서 논리는, 정말로 0.1mm 논리에서 벗어난 건 없다는 거다. 오케이? 0.1mm, 응? 오차는 없다. 근데 우리, 우리, 우리 박신체이좀잠안 자, 잠 자고 늦게 오고 일하지 말라고요잠안 자고. 다른 사람 오빠 기다리는, 이 많은 이거, 사람들이 기다리는. 아, 이걸 제가 그리는 밤새다라고 그러는데, 안 보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이 카드는 네. 그릴게 없으니까 카드부터 먼저 만들고 네. 그리는 것은 살살 좀 덜게 <웃음> <웃음> <웃음> 심리학적으로 살살 <웃음> 덜게 한 장만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장뭐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이드로잉푸건드잉푸건 이 <웃음> 자기 고유가 이거. 그자기로 에티지가 다 가져가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건데 이게 더 크지 이거는 책으로 넣기 때문에 드로잉북이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걸 다투자 한다 음 이게 이드로잉북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른다 잘 잘만, 잘만 하면 <웃음> 봐 예를 보면 유치원 유아원 선생님을 그 무대기로 다 사면 완전히 데스솔라이게 앞으로 아. 아 그래니수밖에 아, 없다 이 말이야. 글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 내가 한번 각자 그리 본다 생각해도 깜깜하다는 말이야. 아, 근데 이거 다그리 칠잖아. 까지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어, 산도 있고 산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나라고 행기잖아. 그럼 우리는 순분이 어떻게 어린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엄마하고 어떻게 집에서 놀기? 엄마하고 엄마 아빠하고 영화 보러 가기? 엄마 아빠하고 놀이터 가기? 놀이공원 가기? 어? 시장 쇼핑하러 가기? 쇼핑몰에 가기?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더 들어줘야죠. 그러면 스키장 가기? 아, 어, 수영장 가기. 네, 꽃너리도 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한 2, 30장만 정도 되면, 그렇잖아. 선생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편인지 모른다. 이거 한개 하는데, 애기들은 두 시간은 좋게 소모할 수 있다. 어, 이거 저 보게 되면, 이한 개만 그리면, 그 날은 그냥 공짜로 선생님들이 애기들도 너무너무 좋고, 좋은 거야. 그러면 애기들인데 전부다한목에 팔아면 안 되고, 한 사람 하면서 책표나 한 사람 한사람만가게 되면 한번뺑 돌고 나면 한 시간씩 갑니까 두개 그리게 되면 일곱 개 그리면 어떻게 하루 종일 그리는 거야 그럼 애기들도 관심도 많고 애기들도 그의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애기 두뇌도 엄청나게 개발돼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지 이 고민 속에서 굉장히 발전이 되는 거야 이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막 카드라든지 비현실적인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개인의 사견을 이어가지고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막 그냥 답이에요 그대로 네가 풀어나 내가 풀어나 네가 풀어나 전부 다 똑같은 답이야 서울에서 풀어나 미국 가서 풀어나 부산 가서 풀어나 답이 똑같다는 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는 어떻게 어린이, 집,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그다음에 어떻게 어린이 뭐니 단체 노인 심리 센터에 노인 병원에 요양원에 그다음에 그러면 노인 그 구청에 가게 되면 여기 노인복지센터 뭐 이런데 엄청나죠. 그다음에 범죄 심리 이런 거할때 애기들이 범죄 심리는 이거 갖고 안 돼. 그거는 뭐 인원이 작가쓴으나 모르겠고.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전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못하잖아. 자그 다음에 6은 어떻게 했는되는 빛의 3은색과 색의 3은색을 합치기 6이에요. 이?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럼 6개 속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이론들이 있겠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배울 수 있겠지. 장수가 39장밖에 안되니까. 저거는 타로카드 56장이잖아. 그림도 서로나오다아요 그림 새로 아. 스케치북은 더 돼. 근데 저 그림은 간단하잖아 색상이. 아, 는 그림은 그 간단하지. 아, 색상만 네, 있으니까. 그유다 아, 이대낮파워포인트대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그거는 필요하고 드로잉북을 만드는 게 문제. 생이니아스케치북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스케치북을 만들어야지. 드로잉 북을 만들어야 돼. 근데 드로잉 북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딱축약해 가지고 딱 들고 다니기 위서포켓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카드하고 들고 다니면서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심리센터 노인, 노인 그여양원에가갖고딱 펴놔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놔 놓고 딱그 자리에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역시 엄마는 얼마나, 얼마나 훌륭한 이런 심리 도구가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 이론이 자그 다음에 우리는 색이라 하면 우리는 어떤 색? 무지개색. 그죠? 일곱, 일곱 가지 무지개색. 이것이 근거가 없이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황당한 이론을 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은, 일곱 가지 색은 우리가 항상 정해져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가지 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가지 색은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는? 수리사주에는 어떻게 풀었어요? 수리사주에서는 칠선저로 풀었고, 인연법에서는 7, 살로프르크 우리는 애군법으로는 7, 7, 연이 아니지. 7, 애군이다, 애군. 액, 출액. 자, 그래서 우리 7이 아주 유용하게 쓰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은, 8은 우리는 이 사방팔방이잖아. 사방팔방으로. 사방팔방의 가장 심리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우리는 팔욕이에요. 팔심, 팔욕과 팔심이 여기서 가장 뛰어난 논리에요. 그렇게 8가지 마음이 8가지 욕심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 그 욕심이 종류가 다르다는 여덟 8가지 욕심근 그런데 마음이 작용하는 것도 8가지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팔욕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세계는 최고의 색깔, 자연색은 일곱 가지 색이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가 어디서 나왔다? 색의 사만색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것이 총 일곱 개, 플러스 두 개의 색이, 흰색과 검정색이 합쳐져서 아홉 개의 색으로 변해 는 거에요. 자, 이책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심리적인 현상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표출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뇌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성능도 두뇌의 성능이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공부하러 간다고 하네 보자고요 여기에서 공부하는 성능하고 저런 데 가서 다른 거 공부하는 성능하고 이 머리의 성능이 달라요 느낍니까 여기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내가 와서 뭐 기술공부 이상한 공부하락 하면 어떻게 공부가 뭐고 잠만 아프면 시큰차도 온다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 두뇌의 상태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상태 우리가 지금 이 불만의 상태 모든 상태의 근본, 배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카드에 보게 되면 <웃음> 자 일곱 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이모션과 퍼스널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모션이 뭐죠 이 감성이다 감정 그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일곱 개의 이, 이 일곱 개는 이 무지개색이 돌아가는 데는 일곱 개의 감성과 우리가 일곱 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이것을 풀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 제가 하게 되면 여덟째 가게 되면 호프 디자이어 욕심이다. 욕심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프와 디자이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로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우리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가면 이 싱크와 어떻게 백그라운드에 해놨어요. 우리는 근본이다. 인간의 근본을 이거 푸는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그러면 이 인간의 근본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나 이 타로 카드 보다 훨씬 간단하지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잠깐 휴식하고 국 <suss> <suss>